Sure 아 누가 이거에 효양 찍었어 당구 도마 당구 도마토 <웃음> <웃음> 안녕 오늘은 <Scott> 어? 오늘 <cohesive> 뭐야? 오늘은 아무것도 어... 없는데 뭐를 좀 준비해올게 한번 먹어보고 맞춰봐 잠깐 근데 맞추기 해야되니까 네이거엔석 어? 이번는이거엔석 <웃음> 누구부터 줄 거냐면은 <목소리> 자 뭐부터 줘볼까 소리를 그래. 들고보자 오이? 소리? <목소리> 냄새 맡아봐야아 알겠다 파프리카다 <목소리> 아 냄새 고침이 냄새, 냄새. <목소리> 응. 아나 알겠다 다시 한번만 자 먹어봐 씨가 있는 거 파프리카다 음, 네, 네. 색깔도 맞춰요? 한립도 색깔도 맞춰야 되죠 음. 한... 빨간색 빨얀색 음,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파프리카가 자 아, 그러면 이거 첫번째였고 첫번째 이번에는 서얀이부터 냄새 아, 냄새 오인가? 나한테 된건가? 음. 어, 너 오이 같아. 아 오이다. 먹어봐. 나 먹어봐. <웃음> 나 오이 좋아해서. 아, 알아. 좋아, 좋아. 나 와. 오이 좋아해서 알아. 오이 향이. 오이 향. 응 오이다. 오이. 이거, 너무 쉽죠. 오이. 이거 너무 쉽죠. 너무 죠 오이 향이 난다. 오이의 향. 정 정말. 그러면은 이번에는. 이거를 접을 건데요 네 이거는 어려울 수도 있어 자 그러면은 냄새부터 한번 음, 네. 자 네. 윤석 냄새 음. 음. 음. 너무 냄새도 안 나는데 자다음서연이 냄새 아 어, 너무 어, 음. 냄새도 안나못 맡았는데 냄새야 냄새가 없는데 어 꾸꾸멍이 닿았어 <웃음> <웃음> 바다 냄새 음. 윤서아아아 아, 알겠다 자, 다음 사연이 이거 그냥 소장 아닌가? 사연이, 아 어디서 먹어보는거라 응. 뭔데? 미역! 자, 사연이 미역 여서는고치 곰치. 곰치? 아 매워 아 매워 다음 네 자, 사연이 왜 뭐야 이거 사연이 아 한입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가? 응 이거야 입에... 아, 아. 아, 이거 동양 이거. 찍었어 어? 방구 토마토 방구 토마토 방구 마토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짜잔답은 윤서는 다 맞췄고 서연이는 하나 틀렸어요 네!!! 이거를 곰친데 미역이미역이라 음, 곰치를 미역이라그랬어놀리지 말라게 아 근데 이거 <웃음> 이거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이건을 맞췄네? 음. 자 그러면 오늘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! 키 <웃음> 키키요. <웃음> 어, 아, <이거 웃음> 피디다, 어왜 그래? <웃음> 내가 거짓말 청나만. <천만한. 웃음> 거짓말 많이 해서 이렇게 된 거. <웃음> 코끼리야, 코끼리. 그거 먹으면 꼭 길어진다. <웃음> 아, 아안 <나> 먹을래. <웃음> 언니 같은 거 따니 너처럼 생겼다 아유.